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단골손님.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밀어주고 휴가로 찾아주셨다. 서울에 있어 짧은 휴가일 땐 오지 못하고 요번에 휴가가 길어 찾아주셨다고 한다. 고객과 대화 중에 이발병으로 잠시 있었다고 한다. 군인 커트 방법을 찾아도 나오질 않아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준비했다. 자, 따라올 준비 되었는가? 군인 머리 커트하는 방법 시작해 볼까요? 응. 맨날 이렇게 찍는 거야. <웃음> 목에다 걸고. 바리깡에 6mm 탭을 끼워준다. 여기 부분까지 6mm로 두상 각도대로 그대로 민다. 손목 스냅 없이 움직임 없이 그대로 올려 깎아야 된다. 두상 생긴 각도 그대로. 까꿍! 항상 모발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깎인다. 두상과 바리깡이 맞닿는 각도 그대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 부분까지 3mm로 두상 각도 대로 그대로 민다 이 지점은 두상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3mm로 밀어줌으로써 약간의 그라데이션 느낌을 줄수 있다 잔털 바리깡으로 깔끔하게 라인 정리해도 좋고 이렇게 가위로 잔털을 정교하게 잘라도 좋다. 이도 저도 없다면 그냥 바리깡으로 해도 좋다. 탭 없이 미리 수 제일 짧게 해서 정리하면 된다. 고개를 살짝 숙인 각도로 탭 없이 바리깡 자체 제일 긴미리수로 두상과 바리깡이 막 닿는 각도 그대로 깎는다. 손목 스냅 없이 흔들리지 않게 두 손으로 바리깡을 맞잡아 깎는다. 망한 거 아니다. 끝까지 봐라. 두상을 살짝 들어준다. 3mm 탭을 끼우고 그대로 밀어준다. 바리깡과 두상이 맞닿는 면 그대로 민다. 경계선 부분을 두상 바짝 대고 밀어준다. 점점 경계선이 없어지는 게 보이는가? 항상 이런 세심한 바리깡 커트를 위해 꼭 필요한 운동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깨 웨이트 운동.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위해 제일 중요한 운동. 두 번째, 스쿼트. 항상 올바른 자세로 커트를 해야 불필요한 동선을 줄일 수가 있고, 운동하면서 일을 즐길 수가 있다. 일석이조인 셈이다. 6mm로 교체하여 위쪽 부분 커트를 할 거다. 세심하게 커트하고 싶을 땐 바리깡 모서리를 이용해서 세심하게 깎는다. 뒤쪽과 옆쪽 부분까지 다시 한번 연결해준다. 항상 바리깡 커트는 멀리 보면서 커트해야 덜 잘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 탭을 빼고 경계선을 더 섬세하게 없애준다. 탭을 빼고 할땐 항상 숨쉬는 것도 조심히. 한순간의 실수로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 두 손으로 맞잡고 그대로 올려친다. 바리깡 모서리를 이용해서 세심하게 깎는다. 라인을 만들 땐 항상 빛을 이용한다. 가위로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해준다. 이렇게 엄지로 가위날을 받치고 나머지 손가락은 두상에 갖다댄다. 컴퍼스라고 생각하면 쉽다. 요즘 친구들은 모르려나? 처음에 할땐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쥐파먹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많이 해봐야 하고 손가락에 최대한 힘을 풀고 부드럽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위거리에 엄지손가락이 걸쳐만 있어야 한다. 나머지 노는 손은 항상 두 상을 받치면서 움직일 것. 군인 커트는 스포츠 머리 커트랑 같다. 튀어나온 걸 얼마나 잘 자르냐에 따라 실력이 평가된다. 다 하고 나면 손에 쥐가 날 정도이다. 이전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어때요? 군인 커트 잘할수 있겠죠? 노력한 만큼 결과물은 달라지는 법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